지난해 12억 4천만원까지 가격이 치솟았던 경기 인덕원역 일대의 한 아파트가 지난달 4억 2천만원에 실거래 등재됐다. 이번 거래는 공임중개세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로 절세를 목적으로 한 특수거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지며 수도권 각지에서는 직전 실거래가 대비 수억원 낮은 직거래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23일 국도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푸른 마을은 덕원 배우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달 4억 2천만원에 직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8월 12억 4천만원에 등재된 최고가 거래보다 8억 2천만원 낮은 가격이며 이 거래에 불과 3일 앞서 나온 직전 실거래 가격 6억 7천만원에 비해 2억 5천만원 떨어졌다. 또한 이번달 기준 84제곱미터 전세가격인 사업 6천만원보다도 4천만원 낮다. 인근 공인업계에서는 이번 거래가 정상적인 실거래가 아닌 잘세 등을 이번 거래가 일어난 주택의 매도자와 매수자는 성씨가 같으며 매도자가 2017년 주택을 취득했을 당시 지불한 매매가액은 4억 4천만원이다. 4억 2천만원을 정상거래로 보면 양도세를 물지 않게 되지만 특수거래로 보면 시세를 6억 7천만원 수준으로 판단해 세무당국이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다. 우팀장은 시세와 실거래가 차약이 3억원 또는 30%를 넘는 명확한 경우인 만큼 시세를 6억 7천만원 가량으로 보고 과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9월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 비중 17.8%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두배 수준으로 늘었다. 가격이 하락할 때 증여를 목적으로 가족 간 직거래를 할 경우 시세와 실거래가 차액 3억 원및 30%의 테두리 내에서도 보다 낮은 가격의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취득세와 양도세를 아낄 여지가 생긴다. 우 팀장은 주택 가격 하락기에는 증여를 목적으로 한 특수지 거래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부터 전국의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간 이상 직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고된 전